Oh uh -huh. 지특입니다. 낚시꾼들의지특키 이걸로도 못 잡으면은 인천에서 응. 낚시 안 해. 오늘 명예 회복하는 거야? <놀람> 명예 회복을 하든가 낚시기를 <낚시길을> 떠나든가? <놀람> 힐링이라니깐요. <웃음> 나도 그런 거 없어. <웃음> 이장님이 그랬으니까 너네 꺼 어딜 가도 못 잡을 거라고. <웃음> 좀, 근데 너 설마, 너가 이거 낚싯대던질때 때 멋있다고 생각하는 거였어 아니, 그런 거 같은데? 거기를 잡아야 멋이지 이거. <놀람> 이 아, 왜? 왜 불렀어? 잡은거야? 어, 걸려, 물고기는 걸려있는데 물고기 어. 걸려있는데 돌에 들어갔어 물고기는 걸려있는데 아, 물 많이 들어왔네 아 물고기는 잡혀있는데 어디 걸렸다고 지금? 아물 많이 들어왔다 아, 들어, 야될것 같은데 물 들어와서? 이거 빼는 것만, 잡는 것만 보고 아.. 어 어, 이제 입질이 좀 들어와요. 아, 입질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아, 지금 뭐잡았다며 부르고 어떻게 된 거야? 먹고 터졌어? 아, 돌 속으로 들어가서 왜 부른 그래. 거야? 어떻게 거야? 허리가 허리가 돌리고 얼른 뜨 안걸렸는데 빼기 하나 더 놔. 집에 가자. 너 진짜 인간이냐? 어? 뭐라고? <놀람> <놀람> 어, 망했고, 아, 어, 망했고.